2018년, 스웨덴의 할리먼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할리먼의 정심위원중한 명이 수상자 명단을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역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할리먼의 명성이 크게 실추되었기 때문이죠. 며칠 전, 작년과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수상자는 폴란드의 국민작가 올가 토카르츠쿠였는데요. 오늘은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방랑자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08년 폴란드 최고의 니키문학상을, 2018년에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막상 책을 펼쳐보니 600페이지에 걸친 에피소드가 100편 넘게 뒤죽박죽 섞여있었습니다. 형식도 여느 장편소설과 달랐죠. 보통 장편소설은 하나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끌고 가는 연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방랑자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일기, 여행기록, 편지, 회고록 등의 다양한 형식을 이용하여 들려줍니다. 저자 올가토카르추크는 자신이 완치될 수 없는 재발성 해독 증후군에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증후군은 돌연변이와 같이 표준에서 약간 벗어난 것들, 너무 넘치는 것들, 끔찍한 것들에 자꾸만 끌리는 일종의 괴짜 성향을 말하죠. 그러다보니 아름다운 것들만 전시해놓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열광하기보다 어딘가 부족해보이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녀는 비행기 대합실이든 호텔 로비가 되었든 간에 군중 속에서 그녀의 흥미를 끄는 인물을 발견하면 여행자 일지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여행자 일지는 올가의 호기심의 방이었죠. 올가의 호기심의 방 안에는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올가가 말하는 방랑자들이란 산자와 죽은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폴란드는 러시아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사이에 껴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새 나라가 폴란드를 갈기갈기 쪼개 통치하자 폴란드는 지도상에 아예 사라졌죠. 폴란드인들은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피아니스트 쇼팽, 화가 야체크 말체프스키와 같은 예술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러시아를 피해 프랑스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쇼팽은 39살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딸 솔랑주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몸은 프랑스에 묻히더라도 자신의 심장만은 조국 폴란드에 묻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딸은 쇼팽의 얼굴을 석고로 본딴 데스마스크를 만들었으며 흉곽에서 심장을 꺼내 에티 랄코올이든 단지에 넣고 연구 보존했습니다. 쇼팽의 누나 루드비카는 솔랑주에게 심장을 건네받아 크리놀린 치마 안에 숨겼고 프로이센 한병대의 눈을 피해 오늘날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로 운반하게 됩니다. 러시아 쿠즈니에츠카 46번 길 78호에는 아들과 남편 셋이서 살고 있는 아노슈카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들은 마비에 걸려 고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남편은 먼 곳에서 일하다 트라우마를 얻고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죠 다행히 보조금은 넉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누슈카는 간호를 반복하는 인생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집에 들린 사이 밖으로 나가 버스, 지하철을 타고 정차 없이 떠돌아다 닙니다 아누슈카는 노숙하는 노파 한 명을 만나 보일러실 옆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하던 그녀는 우연히 아들을 닮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순간 납덩이같이 무거웠던 현실을 떠올리게 되었고 아누슈카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청년 앞에서 말고비를 조이던 한 여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그녀는 노파와 함께 경찰서에 끌려가지만 곧 석방됩니다. 아누슈카는 지하철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바닷가에 고래가 떠밀려옵니다. 사람들이 보트에 고래를 묶어 억지로 떠밀어보내려 했지만 고래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정한 듯 했습니다. 바다로 돌아가더라도 무기력하게 파도에 휩쓸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죠. 고래는 자살을 선택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고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래의 판단 능력이 인간보다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고래 입장에서 볼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동물연구실에서 일하는 여자 그녀는 족제비나 주머니 쥐 같은 유해동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독극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첫사랑으로부터 폴란드에 있는 병원에 와달라는 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남자는 전신에 마비가 퍼지는 난치병에 걸린 상태였죠 폴란드에 도착한 다음날 남자의 뇌까지 완전히 마비되자 그녀는 가져온 앰플을 주사기에 넣고 남자의 정맥에 꽂습니다 남자의 숨이 완전히 멈추자 주사를 제자리로 연결하고 폴란드를 떠납니다. 개방. 하다 제빵. 의학을 전공한 블라우 박사는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을 이용해 인체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치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소녀팬처럼 해부학 박물관을 여행하죠. 블라우 박사처럼 시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는데요. 그중한 명인 황제 요제프 2세는 도련변이 인체 표본을 모아 자신의 호기심의 방안에 모아두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프란츠 1세 역시 흑인 시나 안길로 졸리만이 죽자 시체를 박제해 사람들 앞에 전시합니다. 올가 토카르츠쿠 역시 플라스티네이션 처리가 된 인체 표본을 자주 감상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인체 표본을 보는 행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보존된 몸뚱아리는 300년 동안 썩지 않겠지만 실상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긴 휴대전화처럼 쓸모없는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체 표본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으며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없죠. 그녀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진화하는 인간이라면 플라스틱 덩어리에 자신과 타인을 속박시키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플라스틱 덩어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장소, 소유물, 언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 올과는 플라스틱 덩어리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카이로스라는 신을 아시나요? 카이로스는 뒷머리가 없어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신이지만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유일한 기회를 상징합니다. 여행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기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올가가 말하는 여행이란 겉만 둘러보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행은 일지를 기록해서 자기만의 호기심의 방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방 안에 든 내용은 자신의 내면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으며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하나씩 쌓일 때 우리는 적절한 시간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